예전에 정말 예전에 말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디지몬 모르면 왕따를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동년배들은 죄다 디지몬 카드를 들고 다녔고 디지몬 만화할 시간이 되면 동네가 텅 비었죠 말 그대로 엄청난 인기 덕분에 2000년대 초반엔 디지몬 관련 상품이 쏟아져 나왔고 디지몬 RPG도 그중 하나였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얘도 대박을 냈습니다 서비스 100일 만에 기록한 가입자가 무려 150만 명 놀라운 수치였죠 그리고 이 모습에 뿌듯해하던 개발자들 역시 디지몬이 잘 먹히네 그럼 유료화를 해볼까? 라며 정액제를 도입했다 망했어요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주말 동시접속자가 300명에 불과했다고 하죠 결국 디지몬 RPG는 약 2개월 만에 정액제를 포기 대신 캐시템을 팔기 시작하며 유저들을 끌어모았죠 당시 디지몬에 취해 있었던 저도 이때 이 게임을 했었는데 와...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곳곳에 디지몬이 널려있어서 만화처럼 디지몬을 진화시킬 수 있어서 아니, 디지몬이라서 그냥 다 좋았어요 하지만 당시 온라인 게임들이 다 그랬듯 디지몬 RPG의 노가다량은 살인적인 수준이었어요 캐시를 안 지르면 좋은 장비템 만드는 것도 디지몬 얻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렸죠 그래도 짠내 풀풀나게 사냥해서 장비템을 하나하나 맞춰가다가 접었습니다 다른 게임이 많이 나온 데다 디지몬에 대한 열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으니까요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지몬 알페지를 접었죠 하지만 출시 6년 뒤인 2009년에도 동시 접속자는 5,000명 나름 탑 50원에 드는 인기 게임이었어요 그러나 내부에서는 조금씩 골병이 들고 있었죠 그 원인은 아이템 폭사 대량으로 돈 복사가 이루어지면서 아이템의 시세가 폭등하고 복사템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 상당수가 의미가 없어졌죠 물론 개발사가 이걸 눈뜨고 지켜보기만 한건 아니에요 하지만 게임 엔진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지 대응은 한 발짝씩 느렸고 복사템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도 못했죠 게다가 복사템을 막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도 계속 발생했어요 사실 복사템이란 게 말이 복사템이지 생긴 건 정품이랑 별 차이 없거든요? 비싼 돈 주고 산내 아이템이 사실 복사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억울하게 연구정지 당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 게임을 안 하려 했다면 안할 이유야 널리고 널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인기가 꾸준했던 이유? 온라인 디지몬 게임은 얘예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디지몬 RPG의 후속작 디지몬 마스터즈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변해버립니다 디지몬 마스터즈가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채 디지몬 RPG의 유저를 야금야금 빼앗아갔거든요 결국 2010년 두 게임 다 사이좋게 인기 순위 탑5 0에서 아웃돼버렸죠 그래도 아직 망겜이 된건 아니었어요 추억이 있어서 그리고 디지몬이 좋아서 남아있는 유저는 적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2011년부터 2013년 이 짧은 시기에 디지몬 RPG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뉴비 불러들인다고 2011년에 진행된 무리한 변화? 그건 그냥 애교였죠 2012년과 2013년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유리해지는 시스템이 3개나 추가되면서 핵심 콘텐츠인 PVP 즉, 배틀존이 완전히 무너진 게 치명적이었어요 다양한 디지몬과 전략을 사용하는 재미가 있던 배틀존이 몇몇 디지몬을 갖고 누가 돈을 많이 질렀나 대결하는 싸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물론 애초부터 배틀존의 상태가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디지몬 간의 밸런스가 완벽했던 것도 아니고 소모성 캐시템을 쓰는 유저들은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도 유저들은 자체적인 규칙을 정해 PVP 밸런스를 어떻게든 맞춰왔죠 하지만 시스템으로 정해진 규칙이 아니다보니 논란도 많았고 2013년 이후에는 돈 많이 지는 사람이 일당백이에요 유저들이 게임을 안 떠나는 게 이상하죠 그래도 아직 애정을 갖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014년 초특급 사건이 터집니다 추정 시각 2014년 4월 최강의 디지몬인 오메가몬 X가 초대량으로 풀려버린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아이템 복사였고요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최종 콘텐츠급의 디지몬을 갖게 됐어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 운영진의 대처는 안 빨랐죠 복사된 오메가몬 X가 게임을 완전히 잠식하고 나서야 오메가몬 X는 전부 회수하고 정품 오메가몬 X일 경우에 순차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복사된 오메가몬 X인 줄 모르고 거래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없어요 복사템 제작자로 의심되는 사람이요? 연구정지죠 게다가 회수된 정품 오메가몬 x 를 원래 주인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그걸 팔았던 유저에게 돌려주기도 했죠 유저들은 폭발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아이템 복사사건 중에서도 역대급이었던 오메가몬 X 복사사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면 좀더 빨리 개입했거나 선량한 피해자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사템은 나쁘다 복사템을 사용한 너도 나쁘다 라는 식의 지나치게 원칙적인 대응을 보여줬어요 예전부터 복사템에 대해 이 정도 대응을 보여줬다면 운영자가 다시 일한다! 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여러 문제가 겹치며 유저 이탈은 더욱 가속화 2015년엔 개발사가 이 게임을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없는 게임은 어떻게 된다? 복사범 세상이다 밸런스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사기적인 복사템이 판을 쳤으며 캐시샵에서 4,000원에 팔리는 아이템이 현금 거래 사이트에선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죠 하지만 복사범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담해지더니 급기야 복사템을 만들기 위한 서버 롤백 즉, 백섭의 빈도를 크게 늘리기 시작 2016년 말 즈음에는 게임하기가 힘든 수준으로 백섭이 자주 발생했어요 애초에 개인이 백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로 복사템을 만든다? 사실상 게임 수명이 끝났다고 봐야 했죠 하지만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가 애타게 불러도 돌아오지 않던 운영자가 디지몬 RPG에 돌아옵니다 운영자가 돌아온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은 모바일 게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며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지만 성적이 나쁘지 않은 정도에 그쳐서인지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 이 게임에 애정이 있어서인지 말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운영자가 게임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힌 것 이때부터 복사템 천국이었던 디지몬 RPG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운영자가 복사템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한 거죠 복사로 인해 넘쳐나던 사기적인 소모성 아이템을 삭제하고 또 풀려버린 복사 오메가먼 X를 과감하게 회수했죠 게임 오래한 유저라도 핵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과감하게 처벌했으며 복사범들에게 고소장을 날리는 등 무자비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에 접는 유저가 많아졌지만 "'운영자가 다시 일하네?' 라며 복귀하는 유저도 적지 않았죠 그리고 현재 돌아온 운영자와 함께 이 게임이 부활했냐고 물으신다면 모르겠다고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복사범들이 디지몬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는 건 막았지만 모든 복사템을 삭제하진 못했죠 게다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옛날 감수성 그대로예요 초보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적고 게임을 즐기고 싶으면 일단 누가 다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사템 덕에 게임 경제가 많이 망가진 상태라 초보자가 돈벌 곳이 마땅치 않아요 고수들이 초보자한테 이 게임 아이템 싸니까 현질하세요 라고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말냅 찍어도 할게 없다는 거죠 PVP는 여전히 죽어 있기에 할 만한 건 던전 파티 사냥뿐 그나마 그것도 투자 대비 보상이 짜다 보니 안 하려는 유저가 많아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인력도, 자본도 부족한 운영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 말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게임사가 진행한 게돈 벌기 좋은 랜덤 캐시템 뽑기 이벤트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사도 먹고 살아야 썩정 안 하고 업데이트 해주지 라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아니죠 그렇다 보니 개발자도 사람이라 지친 듯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 게임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과연 이 게임은 다시 한번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개발자도 유저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라 큰거한 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빠잉!